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인을 만나봐요 용기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훈련이 전부다 복숭아도 한때는 쓴 씨앗이었고 꽃배추도 대학교육을 받은 양배추에 불과하다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복잡하고 과중한 작업을 다룰 수 있는 작은 업무로 나누어 그첫 번째 업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출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인류에게는 정말로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바로 웃음이다 시간은 차갑게 식혀주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변하지 않은 채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는 없다 좋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보다 나을 바 없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 싸우는 것이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하면 나중을 위해 그 내용을 기억해둬야 한다. 허구는 가능성에 매달려야 한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 누군가가 당신을 옵션으로만 여길 때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라.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지와 확신뿐이다. 그러면 성공은 확실하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15가지 재능으로 칭찬받으려 하기보다 가지지도 않은 한 가지 재능으로 돋보이려 안다란다유머는 위대하고 은혜로운 것이다. 유머가 있으면 이내 우리의 모든 짜증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명랑한 기운이 생겨난다. 늘 옳은 것을 행하라. 그러면 몇몇 이들은 고마워할 것이고 나머지는 놀라워할 것이다. 상상력이 초점을 벗어났다면 내 눈에도 의존하지 말라.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돌수 있다. 진실은 허구라기보다 모르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신체적 용기는 흔한 반면 도덕적 용기는 드물다. 마크 트웨이는 세뮤얼 클레메스의 필명인데 문학 작가로서 천재였다. 마크 트웨이는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 역사상 가장 널리 사랑받는 유명한 작가 중한 명이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